안녕하세요. M80 LED 감성 스피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M80은 캠핑이나 가정에서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지 않으신 상태에서 뒤에 있는 레벨을 조정해 주시면 네, 잠깐 한번 조정을 꺼볼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이 7가지가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D를 켜고 사용하셔도 되고, 끄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좀만 켜주시고요. 충전 단자 뒤쪽 면에 있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고요. 전원이 켜지게 되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스탠드가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커가 바닥에 막혀있게 되면 소리가 옆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스피커하고 바닥하고 띄워주는 스탠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걸 끼워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피커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밑으로 해서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신 후에 MR 기능이라고 가수의 목소리를 빼는 기능도 되고요 저희 M80의 굉장히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고가의 마이크인데요 UHF 방식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길게 3초 눌러요. 아, 켜져 있었군요. 다시 켜 보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아,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잠깐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나면 보이시는 것처럼 더싱 802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 참고로 MR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진성의 안동역이라는걸 검색하시면 을 라이브로 되어 있는 거, 곡들이 있고요 정규 앨범으로 낸 것이 있고 노래방 용도로 태진이나 금영에서 올려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곡으로 다가 올라가 있는 곡을 사용할 때 MR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시고요 <목소리> M/R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재생되는 중에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눌러 주시면 M/R 기능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move vocal. 예, yeah, Remove vocal. 목소리를 빼겠다는 얘기고요. Restore vocal. 다시 원곡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는 Remove vocal. 지금 틀어드린 것처럼 MR 기능이 작동되면 가수가 노래하는 목소리 파트 부분을 강제로 눌러주는 효과를 볼수있습니 핸드폰에서 플레이 일시정지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재생 일시정지 또는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마이크폰 adjustment. 예,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echo a d j t e v 팝 모드에서 에코의 효 s t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할 수 있는 v 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 s 다 m e n t 볼륨 c r o p h o n e a d 기 u s t m e n t m i h o m i c r o p h o n e adjustment. microphone a d j u m e adjustment. 사람이 듣는 방향성 방향에 따라서 다른 음질을 듣게 됩니다 지금 스피커가 하단 방향으로 가 있는데요 이걸 카메라 쪽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사운드가 듣기 좋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본체 스피커를 어디에다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어, DSP 블립 M이라는 버튼 첫 번째 거를 길게 눌러주시면. Origin n o 지금 이것은 에코가 빠지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Pop Mode. 하나 둘셋 넷. 에코가 약간 좀 짧게 들어가게 Pop 모드입니다. Karaoke Mode. 가라오케 모드는 에코가 좀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확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정이나 앰프 시설이 있는 곳에서. 제공 드리고 있는 C2 3.5 케이블을 사용하셔서 확장하는 기능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충전 단자에 꽂으시면 됩니다. C형 단자고요. 또는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싶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갖고 계신 C형 이어폰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도 수도 있으십니다. 저희 M300이라는 스피커 제품이고요. l i in mode. 네, 요건 이제 억승 기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스피커가 여기서 에 나오고 있어요. 라인 하우스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연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큰 스피커로 소리가 나옵니다 각종 앰프 c 선이 있는 곳에 연결을 하셔서 지금처럼 확장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멋진 노래방 스피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음악을 하나만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다 MR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수 목소리가 눌러집니다. 원곡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수 목소리가 나 사랑은 있이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장 기능을 사용하셔서 집에 있는 대형 스피커나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시면 아주 멋진 노래방이 됩니다. 소리가 좋죠, 좋죠? 저희 더싱 M85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